못뽑뽀할수 없잖아 정답 <웃음> 이상해지는아 너무 수위가 센가? 또 파일로 화가 지게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 왜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175... 이게 뭔 걔들이야 아니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 전공하고 있는 24살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고였다 너보다는 안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웃음> <웃음> 24, 여보세요. <웃음> 24살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23살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25살 김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한 여섯 살부터 시작하고어 나도 여섯 살. 네. 근데 전공을 그거에 비해서 되게 늦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유치원 때는 첼로 말고 막 피아노나 바이올린 음.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첼로 소리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첼로 한번 해봐 이랬는데 첼로 처음 에 구름 레슨을 시작해서 동네 대회 같은 거 나갔는데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선생님들이 뭐 전공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전공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대충 요약하면 신동이었다고생각요 6살 때 그냥 머리 좋아지라고 시켰는데 머리는 안 좋아지고 오히려 공부 안 하는데 전공하는 줄 모르고 큰 선생님한테 갔는데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입시 보라 그래서 입시 보고 그때부터 전공하는 걸로 단이라기보다는 좀 발달하는 것같긴하잖아요저 친구 중에 하도 이렇게 이 악물고 연주해가지고 교정교와서 교정한 친구들. 저는 턱막 물고 하면은 이가 아파가지고. <목소리> 왜못 들었어. 아왜못 들었어? <목소리> 맞아서 맞이. 명전 때이 명치가 단단하기보다는 두준살이 있어서. <목소리> 확인해봐도 돼. 아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목소리> 보여주시면은 이거 그 십구 달아야 돼서. <목소리> 볼루통 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조금씩 구은살이 있긴 있거든요 아니 아두개다 <웃음> 들어도 될까요? 두 개? 나도? 일단 악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은살 많이 베기고 저도 있긴 한데 제가 남들보다는 좀들베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입시 때도 막 8시간 10시간씩 연습해도 잠깐 이제 금방 구살이 없어져서 여자애들은 진짜 막 여기가 하얗고 막둔살자국 덩어리 막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흔이 못생겨보이지는 않나요? 대충 약하면 태어날 때부터 손을 타고 났고 몸에 못생긴 부분이 없다 구살이잘베기는 <웃음> <웃음> <웃음> 사람들은 잘베리고 아닌 친구들은 안 맞아 맞아. 옛날에 구둔살 베기는 게 자랑인 줄 알고 똑같은 데만 계속 하다가 거기가 염증이 났어요 피아노도 구둔살 안 생기나요? 구둔살이 생긴다기보다는 디스크나 아, 어. 저희도 허리 디스크는 고질병으로 그러니까 구분살, 구둔살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깨 들고나는데 애만 있다고? 트럭이 있어 <웃음> 아깨를 내면 나무토막 같잖 머리 여기 중간부터 허벅지 음. 중간까지 담는데 걸을 때마다 왔다 갔다 <웃음> <웃음> <웃음> 자꾸 머리 뒤통수 치고 <웃음> 네, 그런 거 싫어가지고 한쪽으로 매면 한쪽으로 기울고 그래도 약간 어렸을 때는 멋있는 척하려고 한쪽으로 매냐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치니까 케이스를 <웃음> 그러니까. 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주면 참 아, 좋을 텐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악기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은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짐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세요서 되게 막대하세요. 어. 사람들 많을 때. 네. 중학생 때는 사람들 많으면 악기로 밀쳤는데. 악기 이렇게 들고 가시면. 저는 좀 약간 억울한데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승차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차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 아저씨가 그.. 그걸 두고 탈 수는 없던 기 사실 말하고 싶었지 이 악기가 버스보다 비싼데 이, 이건 물건이 아닙니다 이 악기가 신경입니다. 버스보다 비싸할수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열리면 제 악기를 매면 제어깨가 여기까지 오니까 문에는 부딪혀요 여기 맨날 이러고 들어. 러고 맨날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서 아 들어가이 100번 들을게요 피아노가 제일 악기 중에 싸게 먹힌 악기예요 아, 무대에 대악기를 쓰진 않으니까 근 아무래도 현악기들은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악기, 악기빨? 소리빨? 이런 거라고 하요더 비싼 악기를 빌리려고 열심히 이제 부모님도 집안에 뿌리기도 하나 뽑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렌트에서 안타까운 거는 고3 때렌트해서 악기 쓰고 입시 끝난 다음에 자기 악기 쓰다가 이 소리 못 듣겠다 해서 아. 악기 사는 애들이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진짜 집안에 기도 뿌리 뽑는. 맞아, 맞아. 한 학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딱 걸릴 정도 그냥 악기 가격 자체가 얘기해도 되거든요. 일단 몇천대부터 사실 전공하면 시작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가 플러스 뭐 레슨을 한 다음에 사인당 몇만원대, 몇십만원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갈 때마다 열심히 들리니까 돈이 사실 정말. 팔털 갈고 줄 갈면은 20만 원. 유지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씩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수리해야 되면은 한 달에 적어도 20만 원 이상씩 계속 주는판주이 끊었어. 아, 그게 진짜. <웃음> <웃음> 어, 이게 판투자 뒷사는 건 절대 아니고 반전수님 이참 좋아하고 단주 무조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린 내는 입장이니까 <웃음> 펄바디, 아. 세이프 많은 학교들이 펄바 <웃음> 피아노는 이전에 방법이 있나요? 뚜껑 닫기. 뚜껑. <웃음> 어, 중요하지. 옛날에 피아노하거나 뚜껑 안 닫아서 원장님한테 풀범 맞았잖아. <웃음> 정작 원장님의 뚜껑을 열었구나. <웃음> 근데 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한 학기여서 나무로 돼 있어서 습도에 되게 민감하고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기분도 여름이나 습하니까 재습. 제습... 같은 거를 이제 케이스 안에 넣어주거나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댐핏시하는게 있어요. 그거를 악기 안에 넣어주면 수분이 공급해서또 조절이 되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더운 더운 온도 틀어놓고 이제 항상 이렇게 유지를 안 하면은 악기가 고장이 나고 망가져서 저는 악기사를 자주 가. 악기는 솔직히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자주 닦고 어릴 때는 통진 쌓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얀 가루 막 쌓이고 그거 모으는 재미로 아... 살았었는데 옛날에는. <웃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웃음> 세균 덩어리였을 텐데 어 지금은 저도 연습실이 악기점 안에 있는 연습실이어서 아저씨한테 많이 보여주고 송진은 하얀 거 쌓였으면 엄청 많아요 에이, 낚이지도 뭐, 않는데 엄청 많아요, 많아요. <웃음> 100억이 넘어가지고 본 적은 있어요 이제. 저는 실는면도 한번 들어보고 연주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네 참아 네. 만질 수가 <웃음> <웃음> 얼마예요? 뭐 저번에 제일 비싸게 팔린 게 170억이에요 네. 제 기준에서는 100억의 가치는 못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쥐어주면더잘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절대 아닌데 내가 생각한 100억의 소리는 아니었어 그게 막 그런 가격대에 가치가 있는지 는데눈 가려놓고 귀만 열고 스트라디바리우스랑 다른 악기들 비교해서 하는 거같거든데 거의 아무도 스트라디바리우스 못 맞춰요 <웃음> 이건 또왜 뭐야 그냥 뭐 악보에 써둔 적은 있지 저는 악 전공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연습을 하나도 안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움지법 음, 스티커를 못했어요 심지어 막 3포지션 옮겨가는 포지션 스티커도 다 붙여놨던 것 음, 같아요 저는 2, 2년 걸렸을려나은지어 스티커, 고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면 다 붙이고 시작하고, 지금도 제가 레슨하는 프로학생 아이들을 항상 붙여주고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다변은 틀이 없어서, 뗀 거는 한, 한 1년 안에 뗀것 같은데. 1년 안에.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센터를 칠것 같은지 아는데, 그거는 뭐든. 뭔데? 뭔데? <웃음> 1년 만에 모든 음질를 마스터했다.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1년 만에 스티커를 못 떼면 적응할 자격이. <웃음> <웃음> 아, 근데 스티커를 떼는 게 음정이 더 좋은데, 이제 떼고 연습하는 게더 빠를수록 사실 적응이 빠르니까. <웃음> 저혀 전혀, 전혀 감성적인 노래가 나 되게 달달한 노래 그럼 그런 거 아니면 차에서 졸릴 때팝 이런 거 좋고 저 약간 아리카리 굳이 차는 안지 않나? 아, 어렸을 때또 집안 내력이 비가 안 좋다고 웃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기에막 이래가지고 가요랑 접점이 좀멀었어 저도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세뇌당한 게좀 있어서 절대 듣지 말 말라. 좋아하지 말라고 이 클래식 <웃음> 순수 장르만 좋아해야 된다고 전하 <웃음> 예, 네, 네, 계셔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찾아서. 피아노는 튜닝을, 아, 조회사분이 하시죠 <웃음> 그냥 현악기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튜닝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귀가 네. 좀 발달이 되면, 처음에 한 줄을 미리 맞춰놓은 다음에, 그 줄을 이용해서 뭐,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맞추는 거요그 전까지는, 이제, 트럭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맞추다가, 나중엔 귀찮으니까, 제 귀도 믿고 하니까. 알파고급 그 문감이다. 아니, 아니, 그거는 사실, 대학생이면 다 해, 이제. 조회를 못하면, 대학생 자격이. 절대. <웃음> 아직도 학생들 튜닝 해줄 때 저도 기계 켜놓고 하거든요. 워낙 뼛속부터 상대 음감이라서 말도 안 되는 피치로 한 20분 이상 악기 그으면그 피치가 진짜 내 피치인 줄 알고 반은 높여서 연주해도 몰라요. 적응되면. 기계 없이는 막 불안하다. 아, 불안, 불안. 절대음감보다 훈련된 상대음감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훈련을 하면 저희는 절대음감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훈련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음감 맞습니다. 절대음감 맞고요. 음 피아노 치면 두 개까지는 들는 정도. 뭐, 악기 전공하는 친구들 통틀어서 현악하는 친구들이 음감 자체는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저는 상악기 할때 상대음감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음 관계를 두는게더음가질을두는게더 음 유리하니까. 그런가 뭐 자랑할 때말고는 별로 쓸데가 없어 맞아? 결단이 가서 뭐 장르 뭐 빵빵서야 듣고. 어 그러니까 그거 듣고 라 하면 은 애들이 어. 미친놈 어. <웃음> 아니야? 뭔가 <그냥> 허세스 러런거 <웃음> 말고는 한 번도 쓸데가 그러니까 없어 근데 정작 우리 되게 빨리 하는 축아니야? 아 저는. 막 달리잖아. 사실 좀 많이 달리는 편인데 그래서 그걸 많이 고치려고 <웃음> 엄청 노력하는데 <웃음> 나도 모르게 올라가면은 막. 런하고 <웃음> 가슴속에 끌어오는 열정이 있다. 아니, 불타니까 뭐라. 죄송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바이올린 악기 특성상 약간 기교적이고 빠른 걸 정확히 하면 잘하는 게 맞긴 하겠다. 화관이 기가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생각. 아 그거 진짜 안 와요. 입시하면은 뭐 알레고로 포레스토 뭐 이런 빠르게 나오면 은 애들이 속도 경쟁이에요. 그러다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빠르게도 못해가지고. 느리게도 못하고 빠르게도 못하겠어. 저는 왼손은 악기 할 때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오른손만 써가지고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악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는 힘을 빼고 하는 게 원칙이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양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체육시간에 양력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한두배세요왼손서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 왼손으로 하고 왼손이 더 발달되는 거같요 아닌가? <웃음> 먹고 노느라 <누구나> 그런 건지 목표나 <웃음> 그런 건지 너는 왼손이 더 발달해? 너가 왼손이 발달해서 너는 왼손을 발달했지 왜? 너는 진짜야 <웃음> 근데 이게 진짜 뭔 개들이야 <웃음> 저희 학년만 봐도 저 혼자 남자고 나머지가 다자어요 학년들을 보면 남자 한두 명 최고고 아예 없는 학년도 있고 그냥 뭐 예술 중 예술고 음대 가보면 은다여자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왜? 왜 남자들 별로 없는지 잘모르겠어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거같기도해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남성분들도 되게 많은데 <웃음> <웃음> 저는 보통 악기 할때머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바이오는 이렇게 하잖아요. 푸는 것도 나올 때 이렇게 할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민망하게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 둬야지 그래서 민망해서 그냥 음악이 안 치는데도 막 여기서 여기 보고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럴 래때너희 굳은살 이렇게 보안 보이잖아 못뽑고할수 없잖아 전다이상해지는아 <웃음> <웃음> 너무 수위가 센가? 저는 무대 공부증이 되게 심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안 떨리는 척하고 웃고 막 이런 거오빠 어, 연주할 때 엄청 웃잖아요 어그다 연기 아, 아, 아, 그... 아, <웃음> 아 자식적인 아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바이올린 전공을 시작하면서 우승을 상실했어 피아노는 진짜 완전 옛날에 테레비 30번 이 정도 지금도 막있잖아 도미 솔시 노래도 그거 밖에 못 쳐요 근데 약간 첼로 하는 사람들이 비올라 같은 경우에 음계가 똑같거든요. 줄이 똑같아서 비올라를 첼로처럼 놓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가르치다가 포기하셨어요. 바이올린부터 배운 케이스라서 피아노보다 비올라는 맨날 제가 비올라 잡으면 발린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안 잡아야지. 직장으로서 오케스트라는 모르겠는데 배우는 거면은 자기가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오케스트라 꼭 하는 게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냥 학생들한테 꼭 하라고 추천하는 편이고 모두 음악 중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는 다 있. 있지 않을까요? 예. 확실히 귀도 좋아지고 또 재미있어요 나름 사람들은랑다 같이 하다 보면 매우 힘들지 몰요 뭐? 매우 힘들지 기사 선생님이 체력이 좋으시면 좀힘들안 끝내셔 바이올린 팟트도 진짜 음. 많이 지키지 않아요? 운정 안 맞는다 나도 모르겠는데 맨날 구멍 다가죠어 이건 두개다줄게요응 음, 알겠습니다 사파가 좀 애매한데 오케스트라가 하면 굉장히 좋긴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부터 오케스트라 단체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 일단 좀 같이 합주하면서 기도 좋아지고 대부분 사실 오케스트라를 하는 애들이 잘해요 악기를 꼭 오케스트라가 필수라고 할수 있긴 어렵고 근데 사실 저희가 취업하기에는 오케스트라가 좋아서 제가 만약에 악기를 누군가에게 시킨다면 오케스트라를 들어가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감히? <웃음> 만약에 전공을 꿈꾸시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 자기만 행복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웃음> 나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없으면 못 살겠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는내인생동그밖에할줄모없어 아... 악기 없어도 자기가 살수 있겠다 하면은 깊은 고민과 함께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챌버를 전공하셨으면 어떤 매력에 빠져서 시작했는지 잘알것 같아요 응. 그냥 지금 열려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음악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웃음>